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놀라는 사건들이 있고 또 대충 지나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는 사건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포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사건을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통찰력 게임이라고 몇 사람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그때까지의 세상의 변화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중요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비즈니스에 적용할까라는 것을 서로 토론하는 게임인데요. 그걸 게임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통찰력 게임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어, 첫 번째는 5월 2 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경년이라고 하죠. 이 한경년 세미나가 지난주 5월 25일 수요일날 열렸는데 그 제목이 세미나 제목이 뭐였냐면 스택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한 가지 사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세미나 했는데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 5월 26일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자동차가 고려대학교에 계약학과를 설립했습니다. 자 계약학과,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용어죠. 학사석사 과정을 통합과정을 5년, 즉 학사석사 일반적으로 6년이죠. 죠그 4년 플러스 2년인데 이것을 5년으로 통합해서 졸업과 동시에 현대자동차에 바로 입사하는 취업이 바로 확정되어 있는 입학이죠, 일종의. 자,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5월 26일 목요일에 말입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사건보다 조금 눈에 띄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이두 가지 사건은 꼭 주목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봐야 되고 두 번째, 자녀들 있죠.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들 포함해서 이 자녀 교육비가 크게 부담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 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노후준비도 못하고 빚은 있고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만약에 시니어분들 60대 70대 분들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또 자녀들에게 같이 공유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투자 및 자산 변화에 관심 많은 사람 즉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변화가 꼭 내가 가진 자산의 영향을 당연히 주죠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및 자산 변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꼭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5월 25일 수요일 날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 방향 한경련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형적인 공급 비용 상승의 충격이 유발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했다. 자 한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침체되는 상황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데 아주 어려운 경제 힘든 경제를 뜻하죠 자 그런데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고 누가 이야기 했냐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것이 맞고 틀리고 틀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하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자, 지금 한국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행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바로 노동 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첫 번째이다.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발생했다 아니다.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선 교수는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생산성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자, 경직된 노동시장은 한마디로 뭡니까? 기업이 직원을 해고가 힘들다. 쉽게 해고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발생해도 비용, 기업 비용이 늘어나도. 이 경직된 고동 노동 시장에서는 생산성이 약화되고 또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수의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한다는 말은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고, 자, 그것을 우리는 또 세련된 말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해고가 지금보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유연해진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선순환 논리가 있었죠. 자, 기업 비용이 절감, 힘들 때, 힘들 때 기업이 생존해야 되니까 해고를 자유롭게 해서 기업 비용을 절감하면 그렇게 해서 기업이 위험한 고비를 넘어가서 성장을 다시 하면 다시 고용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지금 해고를 자유롭게 해서 기업 비용을 절감해도 그래서 기업은 위험한 고비를 느끼고 성장해도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하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대의 대세는 기술 혁명 시대죠. 자, 지금 노동 시장의 경직성 뭐 유연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현실이 뭐냐? 지금 시대의 대세는 기술혁명 시대라는 겁니다. 기술혁명 시대가 기업에 적용될 때는 바로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다라는 건데 갈수록 사람이 기업과 대항하기는 힘들어집니다. 즉, 직원이나 노동자가 기업과 대항하기는 힘들어집니다. 물론 아직은 뭐 한국의 대기업들 노조가 세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들었을 자리가 로봇이 차지하면서 공장 자동화가 차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규 체형은 줄어드는 현상들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현대자동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메이커이고 또 글로벌 메이커이죠 자동차 그런데 전기자동차라고 한다면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은 어디에 세워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1호 첫 번째 세워야 된다면 한국이었겠죠 그런데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 1호는요 현대 모빌리티 글로벌 핵심 센터라는 이름으로 싱가포르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3조 원을 투자해서 왜 그랬습니까 현대자동차 예컨대 울산 공장에 지을 수 있으나 그 라인을 전기자동차 라인으로 많이 대체하면 근로자가 즉 생산직 근로자가 지금 수준보다 3분의 1이나 감소해야 합니다 그것을 노동지압이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을 싱가포르에 3조 투자해서 만들었다는 라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또 이후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은 한국에 건립하겠다. 이번에 약속을 했죠. 자 이것과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건과 맞물립니다. 두 번째 사건이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현대자동차가 고려대학교의 계약학과를 설립해서 학사성사통합 원래 6년짜리를 5년에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현대자동차에 입사시키는 조건의 계약학과 그러니까 기업과 학교가 계약을 통해서 필요한 학과를 만들고 같이 운영하고 하는 것을 계약학과라고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 이 계약학과를 보면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입니다. 그 학과 이름이. 그 다음에 국내 최초의 채용조건형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대자동차의 입사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조건형 학사, 석사 통합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매년 현대자동차는 한 50명 정도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라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으로 수소자동차, 수소분야, 그 다음에 로봇들 로보틱스 두개 분야를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고 그두개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바로 고려대학교와 계약학과 설립을 통해서 양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석사 과정을 6년짜리를 5년 만에 석사하기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과정에서 수업하는 과정, 5년 동안의 수업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교육 과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다른 뭐 직무 연수, 뭐 촉탁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선 연구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해서 실무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엮어 섞어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앞으로 취업이나 구직은 변화 없이 지금 시대는 변하는데 이 변화에 맞추어서 취업과 구직을 원하는 내가 당사자가 기존의 마인드 기존의 기술, 기존의 정보, 기존의 지식 가지고는 취업과 구직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변화 없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지금 아직도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가정에서는 아직도 학벌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물론 세상은 변하고 앞으로 점점 학력은 과거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없어진다 심지어 필요 없을 수도 몰라 이런 인식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다른 사람 다른 부모들을 보면서 다른 가정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학벌 유지의 교육, 자녀들의 미래는 괜찮을까? 지금도 대학을 나와서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공무원을 공부한다, 또 다른 공부를 한다, 또 학교를 나와서 무작정 쉬고 있는, 쉰다고 표현하겠죠?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두 가지 사건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될까요? 어, 전 IBM 회장, IBM 컴퓨터 회사 알죠? 글로벌 컴퓨터 회사. 지니 로메티 회장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살아남을 직업으로 뉴클러, 뉴클러 직업이다. 뉴클러 직종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 뉴클러는 새로운 컬러죠. 뉴클러는 4차 산업, IT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직무 형태와 인력, 그런 사람들만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을 뉴 칼러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은, 지니 로매트 회장은 앞으로 직업은 지금까지 우리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즉 사무직, 생산직 이렇게 이야기했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앞으로는 아니고 뉴 컬러인지, 뉴 컬러가 아닌지로 구별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지금 자녀들 또 지금 구인 어, 지금 취직을 취업을 준비하는 또 지금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의 직무 형태가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직무 형태 에 빨리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물론 앞으로는 이뉴 칼라 즉 IT 기술자만 살아남느냐 그는 아니에요 IT 기술자 즉 뉴 칼라와 연관되는 직업들도 다양하게 주변에 많이 같이 성장할 겁니다. 자, 그것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같은 뉴 칼라 인재의 특징, 자, 이 부분을 정말 부모님들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학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뉴 칼라 인재의 특징, 학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펙 쌓기와 같은 취업 지원서, 필요 없다. 취업 지원서를 안 봅니다. 접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서류에 안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뉴칼러 인재의 특징인데, 그러나 딱 하나, 딱 하나. IT 기술, 즉, 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이 이것저것 뭐 이렇게 디지털 컴퓨터 만지고 심지어 게임을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게임이 공부일 수 있습니다. 즉, IT 기술의 훨씬 보편적인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지금 공부 100점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면접 때, 면접할 때이 유일한 질문은 이렇게만 물어본다는 거죠. 당신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 자, 뉴칼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지니 로메티 회장의 IBM 역시도 그때 당시에 IBM의 모든 직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학력을 무시하고 들어온 사람들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비중은 절반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이 같은 IBM과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앞서 우리가 현대 자동차를 봤잖아요. 계약할까? 그런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아예 고등학교랑 계약을 맺어서 바로 졸업과 동시에 자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즉시 취업이 즉시 실전에 응용이 가능한 그런 인재들을 고등학교부터 때 계약을 맺어서 하는 학교들이 점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뉴 컬러 인재의 특징 1, 2, 3이 이것과 맞지 않는 교육에 큰 돈을 지출하면서 그것 때문에 노후준비라든지 부채가 많아진다든지 다른 많은 재정적인 목표들이 발목에 잡혀 있다면 나중에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이 같은 변화들이 우리의 자산시장에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 어떤 취업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또 지금 직장에 계신 분 어떻게 앞으로의 변화에 맞는 내가 되어야 될지도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는 통찰력 게임을 통해서 정리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